아.. 망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들려.. 기껏 공드려 영상을 촬영했는데 음질이 좋지 않거나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 음성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큰 허탈함을 느끼게 된 경험 다들 있으시죠? One, 자, C22 샷건 마이크입니다. 이런 파우치에 들어있고요. 파워 윈드실드폼 엔드스크린, 쇼크마운트 마이크 본품, 카메라랑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두개 들어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메라에 낮은 품질의 프리앰프를 많이 보완해줘요 마이크를 제거하고 촬영 중입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C22 연결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이 C22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서 옆면, 뒷면에서는 소리를 덜 잡아주고 앞쪽에서만 집중적으로 수음을 해줍니다 확실히 마이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명확하게 소음이 되네요. 이 샷건 마이크는 대부분 야외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향성 테스트, 지향성, 지향성 스트 지향성 테스트. 확실히 주변음이 덜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은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카페 같은 데서 간단히 촬영하기 좋겠죠? 그리고 이 마이크의 장점은 윈드 스크린이 두 개나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폼형, 하나는 파열음을 잘 잡아주는 데드캣이에요 이 데드캣이 파열음과 바람소리를 잘 잡아주는데요 파열음 파열음 파프리카 파열음 파열음 파프리카 확실히 파열음과 바람소리를 잡아주는 모습 제가 선풍기 옆에서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이 마이크 특성상 카메라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좋은데요 배터리가 따로 없는 마이크라 꽂으면 바로 전원 연결이 되니까 촬영하다 마이크 꺼질 걱정이 전혀 없어요 카메라 위쪽에 보면 다 콜드슈 마운트가 있는데 거기에 결합해서 촬영하면 은 야외에서 선 거치작거리고 그러면 번잡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C21을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음질도 준수한 편이고 휴대성도 좋은 마이크예요 요새 브이로그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마이크 선 길고 거치작거리면 불편하니까 이 마이크 연결해서 촬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